안녕하세요 이군입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많은 남성분들이 여자친구를 잡아보기 위해서 여러 번 매달려 봤는데요 상황이 좋아진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뭔가 나와 그만하겠다는 결심이 서서 그런 거겠죠 근데 어디서 들어보니까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면 일단 잡아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잡아봤는데 여자친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단호한 것 같단 말이죠 그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던 사람인데 이제 정말 마음이 완전 히싱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또 잡아보라고 하니까 잡아봤거든요 매달려봤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는 조금 더 격하게 화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인 나는 포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내 여자친구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그 여자친구의 마음을 얼마나 잘 헤아리고 접근하셨나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매달릴 때 여자의 심리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경우는요. 남자인 내가 정말 너무 싫고요. 이 남자가 내 앞에서 다시는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부디 이 남자가 자기를 잡지 않고 잊어주길 바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남자인 나는요.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건 내가 내 여자친구와 연애하는 동안에 내 여자친구가 자기의 감정표현을 어떻게 전달해왔는지 자신의 서운한 감정들을 나한테 얼마나 표현해왔는지를 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런 일들이 없었고요 나 혼자 죽자 사자 쫓아다녔고요 여자친구는 그런 내 행동에 크게 감정동요도 없었어요 나로 인해서 감동을 받는 느낌도 들지 않았고요 나한테 연락문제로 문제를 삼지도 않았고요 나와 어떤 것을 하고 싶다는 요구도 없었다면 아마 나에게 마음이 전혀 없어서 그런 이별 통보를 한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오히려 안 잡고 안 매달리는 게 나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어쩌죠 나는 그것도 잘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그럼 역시 동일하게 여자친구에게 일단 매달리고 잡아보는 행동을 취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도 여자친구가 아무런 감흥이 없고요 귀찮아하고 있는 것 같다면요 그때라도 나는 구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두 번째 경우는요 여자친구가 나한테 불만사항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나라는 남자는 도저히 개선될 것 같지가 않은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그걸 참고 자기 혼자 이해해 가는 게 너무 아프고 괴로우니까 그래서 그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별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아마 여성분들의 대다수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매달려보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에게 남성분들이 매달려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서운하거나 더 괘씸한 생각이 들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무턱대고 매달리면 요 여자 입장에서 자기를 한번 돌아봐주고 자기에게 연연하는 것까지는 기분이 좋을 수는 있는데요 들어봐도 자기 속마음을 계속 몰라주고 있다는 라게 확인되고요 다시 너하고 내가 만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나보고 다시 감수하라는 거야 라는 남자의 무책임함이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입장에서는요 남자인 네가 내 마음을 정확히 알아도 사실 나는 그동안 에 쌓이고 아팠던 것들 인해서 우리 관계를 다시 가볼까 말까를 고민할 텐데 미안하다고 잘해보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한다면요 물론 남자인 나는 매달리기는 한 거죠 근데 여성분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또 다른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차라리 남자가 안 매달리면 요 괘씸한 생각이라도 드니까요 자기가 결심했던 방향대로 쭉 가버리면서 마음이 좀 힘겹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텐데요 매달리면서 어설프게 자기 마음만 자꾸 휘청휘청하게 흔들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밀어내자니 어렵고요 받아주자니 자기가 감당해야 될게 너무 많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될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매달렸을 때 남자인 나에게 그런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전달될 거예요 사실 남자가 매달렸을 때요 여자 마음속에는 요 네가 나를 잡고 싶다면 나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왜 이런 생각이 들게 됐고 네가 나한테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한 개선이 얼마만큼 이루어질 수 있고 그걸 내가 믿고 가봐도 되는지 네가 만약에 준비가 된게 맞다면 라 지속적으로 그걸 보여주면서 내가 그걸 지켜본 후에 결정을 할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모셔가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해 본다면 나도 한 번은 기회를 줘볼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자니요 내가 너를 믿고 기다려볼게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그게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어설프고 쉽게 또 이해해주면 그동안 에 해왔던 것처럼 내가 감수해야될게더 많아질 것 같고 또 그게 다람쥐챗바퀴처럼 반복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게 맞겠다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별하자고 결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요더 세게 튕겨내고 요 밀어내면서 나라는 남자가 이런 여자의 마음을 감동시키든 버티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흘러가는 대로 더보고 있는 중일 수도 있죠. 근데 매번 남자인 우리들은 요 여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내 마음이 미안하고 불편한 생각은 드니까요. 여자의 눈치를 안볼 수는 없으니까요. 용기내서 연락한다고 해본 이야기가 뭐해? 라는 카톡이거든요. 혹은 술 취해서 전화를 건 다음에 보고 싶다 라고만 말해요 또 어떤 분들은 요 그마저도 용기가 없으니까 카톡 프로필을 감성적으로 바꾸고요 그리워하는 음악들을 자꾸 올리기는 해요 근데 여성분들 이런 모습 보면 자꾸 짜증나거든요 신경만 자꾸 쓰이는 것 같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나보고 자기한테 와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더 얄미워진다고요 청승은 청승인 거죠 근데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잖아요 잡자니 거절당할 것 같고요 내가 그동안 잘 못해준 게 맞으니까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이 된걸 나도 이해하니까 어쩌면 놓아주는 게 맞겠다라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행동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결국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여자친구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는 라 거죠 남자 자기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그런 표현만 있는 거니까요 여성분들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는 요 정말 자기 마음에서 힘듦이 버거워지니까 이제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겠다 싶어서 한 선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면 확실히 잡던가 아니면 확실히 놓아주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설프게 잡아주고요 어설프게 놓아요 그렇게 의도치 않게 찔러보기 식으로 여자를 건드리고 있는 거겠죠 남자들 마음속에는 요내 여자를 잡고 싶기는 한데요 내 여자가 나한테 안 잡힐 수도 있고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연락을 하거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더 싫어질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연락을 하거나 어설프게 밀어내고 있는 거겠죠 이도저도 아닌 행동을 계속 여자한테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남자인 우리들의 입장에선 참 힘들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여성분들은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반응이 더 냉담해지는 거거든요 남자인 내가 처음에 내 여자친구를 잡을 때는 그래도 나한테 대꾸를 해주기는 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나를 차단해버려요 여자친구가 나를 차단했다는 이유는요 짜증나고 불편해지니까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요 남자인 내가 이젠 너무 싫으니까 아예 차단을 했구나 라는 쪽으로 포기하는 방향을 선택하겠죠 그럼 또 그렇게 포기하는 마음이 들어왔다면 제대로 포기를 하면 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포기하는 마음이 또 억눌러지지 않았을 때 뜬금없이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는 행동을 취하죠 잘 지내고 있는 여성분들은요 그런 남자의 행동을 보면서 마음이 또 심란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자친구의 반응이 없으니까 나는 이 여자가 나한테 마음이 없구나 라고 이제 영영 잊을 준비를 해요 어차피 내 여자친구는 지금 나하고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맞이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은 이 이별 상태거든요 그럼 나에겐 더 이상 손해볼 게 없는 상태라고요. 좋을 일이 있으면 있었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거잖아요. 나도 아프고요. 힘들어요. 내 여자친구도 나를 잊고 잘 지내려고 애쓰든가 아니면 힘들어하겠죠. 그러면 난 믿져야 본전이면요. 두렵거나 걱정되는 마음을 먼저 앞세울 게 아니라 올인해서 할수 있는 것을 다 해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내 여자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상태로 무식하고 용감함만 가지고 간다고요. 나와 만나는 동안에 어떠한 마음으로 힘들었을지 그 힘듦을 참고 있을 동안이 나를 얼마나 아끼는 마음이었는지 그래서 지금 네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부족함을 많이 가진 나 같은 남자하고 함께 해주면서 애써주고 참 고마웠다라는 혹여라도 네가 나에게 준 사랑만큼은 아니라도 나도 혹여 돌려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기회를 얻고 싶기는 한데 또 많이 보고 싶기는 한데 내가 그럴 주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럼에도 늘 나를 위해서 노력해준 건 너니까 내가 이번만큼은 또 욕심을 부리는 게 맞는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내 모습을 너한테 들이밀어도 되는 건지 이런 고민들을 했지만 그래도 너라는 사람을 내 마음속에 지울 수가 없어서 정말 너는 못 믿겠고 속상하고 아프겠지만 속는 셈치고 기회를 줘봤을 때 지켜보다가 마음이 불편해지면 언제든지 이 결정대로 다시 이어가도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자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려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조금은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게 여자친구의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또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거든요 흔들리기 시작했다면요 그 마음이 조금 더 많이 흔들릴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럴 때더 열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해서 내가 올수 있도록 에스코트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요 그렇게 마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여자친구가 반응이 없거나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면 갑자기 또 먼저 놓아버리려는 태세를 취해요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또 나도 너무 지쳤다고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요 기다려주면서 요 변화 없다는 사인을 계속 보내줘야 그 사람도 한번 믿어볼 마음을 가져볼 수 있는데 준비도 되지 않은 마음으로 금방 놓아버리니까 내 여자친구는 나란 사람에게 한번더 크게 실망하게 되겠죠. 역시 너는 이 정도구나 라는 마음으로요.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헤어지는 게더 맞는 것 같다는 확신을 주게 될 수도 있죠.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요 여자친구를 잡고 싶기는 한데요 여자친구가 흔들릴 정도로 그 사람 마음을 헤집어 놓을 정도로 들어가서 헤아리지 못하고 있고요 또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말을 해놓고도 그 여자가 그동안 자기 마음에 쌓였던 것을 퍼부었을 때 나에게 늘어놓았을 때그 공격을 들었을 때 갑자기 또 자존심이 상하고 들어주지 못해서 그 관계를 마감하는 그런 행동을 또 취하게 되겠죠 사실 내 여자친구가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지난 시간들에 있었던 일들을 퍼부어서 이야기할 때요 그때가 어쩌면 한풀이를 하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마음속에 응어리들이 뿜어져 나와야 그 사람 마음에서도 나라는 사람을 받아들일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 그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변명을 하시든가 그런 변명을 하다 보니까 또 감정이 격해져서 싸우게 되고 나도 사실은 잡아보려고 했던 건데 이 여자하고는 정말 말이 안 통한다고 라또 내가 먼저 다시 내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이 그런 반복을 하면서 내 여자에게 할 만큼 해봤다고 그래서 잡히지 않으니까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내 마음을 또 궁지로 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서 내가 잡고 싶어서 매달렸던 그 여자에게 상처를 주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자의 마음을 공감해줬고요 내 반성도 해줬고요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으니까 기회를 달라고 구걸도 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흔들릴 수 있게 되었다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의 한풀이가 시작됐다면 그랬구나 그걸 내가 몰랐구나 네 말이 다 맞다라고 한번 끝까지 버텨볼 자신은 있으실까요 그런 것도 모르고 있던 사람 이제서야 그런 걸 아는 사람 그런 나하고 어쩜 여태까지 와줄 수 있었냐고 그건 참 고맙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내 여자가 바라는 건 그런 공감 이고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 건데요 우리는 그런 여자의 한풀이에 내 자존심을 공격받는 것 같아서 맞장구 치면서 다시 토라진다고요. 그럼 내 여자친구는요. 이 남자는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확신에 확신을 더해가겠죠. 한풀이가 이어졌을 때잘 되던 게안될것 같다가 아니고요. 잘 되던 게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한풀이 과정도 이겨내지 못하다 보니까 다 잡은 물고기를 다시 바닷속으로 놓아주게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 과정들이 많이 복잡할까요? 내가 정말 사랑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잡고 싶다고 나는 다짐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게 복잡하다면요 나는 막무가내로 내 여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거고요 알아주지도 못하면서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는 거겠죠 안 잡았으면 처음부터 안 잡을지언정 잡기로 마음먹고 시작했다면요 그 과정 중에 여자친구가 끝까지 나를 철벽치고 밀어낼 때까지는 버텨볼 수는 있어야 그 사람에게 진짜 노력을 한 건데요 그 중간에 힘들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그만하게 된다면 결국 내 여자친구가 하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고요 안 건드리면 잊고 잘 지낼 거라고요 왜 괜히 건드려서 내 마음만 힘들게 하냐고요 그 비난을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근데 그 비난을 들으면서 또 찔리니까 나는 잘해보고 싶어서였다라고 내 변명을 하고 계셨던 건 아니냐고요 근데 내 여자친구는요 그렇게 또 포기하고 돌아서는 나를 보면서 자기 감정을 위해서 여자인 나를 이용했다고 비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 내가 남자인데 내 여자친구의 마음을 정말로 잡고 싶다면요 내 진심이 묵살되든 내가 상처를 받든 그걸 감당하면서까지 그 여자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 사람이 느낄 때요 자기 마음이 덜 불편해지고 그런 노력을 해주는 내 모습이 느껴질 때 너의 마음이 덜 불편했으면 좋겠다라고 감내하는 나라는 사람의 마음이 느껴질 때 그때부터 그 여자는 서서히 움직일 수 있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여자는요. 나라는 사람이 싫은 게 아니고요. 나라는 사람이 보여줬던 그동안의 연애가 아팠고 힘들어서 자기 마음이 더 다치기 전에 이 연애를 놓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요. 용기와 패기만 가지고 내가 잘하겠다고 다시 한번 기회 달라고 미안하다고 이 말만 가지고 가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기회를 달라고 여자를 찾아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달라질 건데, 네가 지금 내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널 믿고 갈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관계를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 그 사람의 질문을 들어보지도 못하는 걸 수도 있고요. 이별하고 나서도 가끔은 자기 남자였던 나라는 남자가 보고 싶어도요. 어설프게 발을 담그면 아프고 힘들어질 것 같고, 철없이 생각 없는 내 남자를 대응하느니 조금 괴로움을 더 참는 게낫더라고 불확실한 내 마음의 전달 때문에 더 빠르게 포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남자와 여자는 참 많이 달라요. 이미 이별을 선언했던 내 여자는요. 나와의 관계에서 참 많은 것을 참아왔어요. 그게 참아줄 건지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그 사람 마음에서는요. 나를 위해서 참 많이 견뎠다고요. 그렇게 마음에 멍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 아프기 싫어서 이별을 선택한 건데 막연하게 잘못됐다는 말로 매달리고 잡는 행동만 해서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했던 내 여자에게 이제는 진짜 아닌 것 같다라는 확신을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달린다는 것은 요 때를 쓴다는 거고요 잡아본다는 것은 요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지금 때를 쓰고 있는 건지 그 사람을 치유해 보려고 하는 건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달린다는 것은 요 지금 내 마음을 위한 욕심이고요 치유를 해준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아파도 그 사람이 나를 떠나도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위로를 남겨주려는 노력이라고 그 노력이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잡아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라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